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바타 월드 첫번 음, 이제 월드로 갔어요 자 이렇게 거울하면 이렇게 살짝 비슷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있죠 자 이제 월드 아바타 월드입니다 우선 썸네일 또는 아니 썸네일 또는 아 썸네일보다는 그거 있을 거예요 아마 잘못에 써 있어요 이렇게 펩스에이러되고 여경이 있는데, 이게 캐릭터가 보컬로이드 그거를 만든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 대부분이 이렇게 있는데, 미코 이렇게. 일일이 보면 좋지만, 또, 직접 와서 궁금해, 궁금해서 보는 사람이 날것 같아서, 여기까지만 할게요, 리뷰는. 그래도 한번 왔으니 간단한 거 하나 바꿔볼게요 그냥 아까부터 눈에 거슬리는 게 이건데 이걸 한번 해봅시다 와 깐지너네요 와이어이오 효과는 특수 효과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좀 기본적인 거만 있네요 좀.. 음.. 이거는.. 그래도 봉인을 좀그런데 이게 좀그러네 절대 보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추천 안해요 그럼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빠이빠이